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4월 13일에 새로운 또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폭쪽에 눌려 보시면은 주쿠의 열쇠라는 이런 이벤트가 시작된 걸알수 있는데요 지금 접속 유지 보상으로 이렇게 60분부터 수정 강화 주문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단계에서는 주쿠의 열쇠를 받게 되고요 이 열쇠를 이용해서 V4 상점에서 이벤트 상점 주쿠의 보물 창고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상점에 보시면은 여기 수정이 있어요 봉인된 수정 상자가 100개짜리 주는 요런 아이템이 있는데 요 뭐하는 거냐면은 이벤트로 수정 강화 이벤트를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수정만 강화를 하는 거고요 메뉴에서 생산 연금술에 가시면은 여기 주크의 보물창고라고 적혀있죠 여기서 강화된 이 이벤트 수정을 교체해서 아이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강화 단계별로 어떤 상자를 받는지 알수 있게 되고요 최소 7강입니다. 최소 7강부터 시작해서 12강까지 이렇게 아이템을 받고요. 자, 7강, 8강, 9강까지는 이 상급 영웅 0강짜리를 교환하는 거고 아 10강까지네요. 10강까지 0강짜리 교환하는 거고 11강부터는 7강짜리로 바꾸는 겁니다. 상급이 붙었으니까 지판슐록 이렇게 4가지 아이템이죠. 그리고 12강을 찍게 되면 은 8강짜리 어, 받자마자 바로 깨어난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자로 교환해서 열때마다 이 주쿠의 열쇠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열쇠를 받아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겁니다. 여기 300개로 구매 가능한 이번에는 장신구 아티팩트 복구 선택권이 있고요. 이 복구 선택권은 어, 받자마자 바로 사용 가능한 게 아니고 5월 4일 점검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은 5월 3일 11시 59분 전까지 터진 아이템들이 복구가 가능하고요. 장신구와 아티팩트 복구권이기 때문에 용웅 등급에 목걸이, 귀걸이, 벨트, 그리고 수정, 봉인함, 완장, 팔찌, 문양 이렇게 7가지 아이템 중에서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 목걸이, 귀걸이, 벨트 장신구 쪽에서는 상금종웅, 상금용웅 이상 등급만 복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복구할 대상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강화된 아이템으로 또 교환해서 봐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교환하게 되면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이때는 복구할 게뭐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복구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300만 골드로 보니까 300개죠. 300개 다쓴 다음에는 어디서 이 수정을 얻게 되냐 차량을 통해서 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실루나스에서는 여기 북부지역 전체에서 드라이브 가능하고 루나트라에서는 고독의 숲과 기만의 본지 그리고 격전지역에서는 붕괴 사막부터 여기 환멸의 고원까지 다 드랍이 가능합니다 지금 토벌한다고 어 이렇게 사냥 을 돌리고 있는데 한 400마리 500마리 잡으니까 한개 먹더라고요 생각보다 드랍이 그렇게 극악인 확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306개니까 6개 정도 먹었네요 생각보다 드랍 상태는 잘 되는 것 같고요 자이 300개가 겹쳐지면은 지금 한번 돌려볼까 싶은데 느낌이 안 겹쳐질 것 같죠? 자 일단 주문서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할만합니다 저번에는 주문서도 안줬거든요 수정만 줬지 자 이벤트 수정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이벤트 수정할 때꼭 강화가 한 번씩 잘 되는데 이번에도 잘 되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까지는 안전이고요 아 2강부터 바로 터지네 야 이야... 이거 기본 10강은 가야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벤트 아이템들은 한 칸씩 차지하지 말고 그냥 겹쳐서 됐으면 좋겠어요 괜히 이벤트인데 아이템 칸 차지하고 이렇게 상자 깔때도 불편하고 자오 요거 7강 잘가 저거는 놔뒀다가 하나씩 해봐야지 아 주문서 없다고? 이걸 여기서 흐름을 끊네? 주문서는 창고에 다 있죠. 자, 수정 주문서가 벌써 만 개나 있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쓸것 같네. 자, 그 전에 한번더 상자 까고. 아, 5광짜리다 터져? 오케이. 7강 한개더 갔구요. 어? 7 가나? 아, 오케이. 자, 777. 777, 럭키 세븐. 가자. 8강. 하하. <웃음> 아, 8강은 한개 갔네. 자, 9강. 여기 9강부터는 하나씩 해줘야지. 그렇지. 10강. 야, 여기 하나 잘 뜨는 게 있어. 꼭. 가나? 오케이. 자, 한 번에 11강까지 갑니다. 아, 11은 11강을 가지 못했네. 그냥 10강에서 바꿨어야 했나? 자, 이번에는 7강만 다 남기고 나머지 개수 다 써보도록 할게요. 와다 깠는데 자 8강 2개밖에 성공 못했습니다. 아까 그 10강 1개 간게 그게 운발 끝이었네요. 자 여기서 11강 1 1강으로 뜨면은 교체를 하도록 할게요. 나 근데 매번 느끼지만 이벤트 템 말고 제발 좀본 템을 좀본 템이 좀 이렇게 붙었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둘다 9구 갔죠? 아1강을못 갔네? 자 가자. 식광 오? 어? 다 터져버렸네? 어 잠깐만 이러면 열쇠 한 개도 없잖아. 아, 열... 아니 열쇠 <웃음> 아니 열쇠 한 개도 없잖아. 잠깐만. 아까 바꿨으면은 자, 여기서 열쇠 50개 80개에서 130개 받았는데 130개로는 뭐살수 있지? 아 130개로는 축복받은 주문서 말고는 뭐 구매가 할수 있는 게 없네요. 야..이거.. 또.. 애매하다.. 300개.. 300개.. 교환을.. 교환을 먼저 하는게 맞는건가? 아니면 한방에.. 11강 이상을 노려야되나? 그래도 한방에.. 11강을 노리는게 겠죠 300개 주는데 바로? 자 10강은 50개 주고 11강에 바로 300개 주기 때문에 어, 요거는 그냥 바로 11강 노려서.. 이벤트를 다 하는게 나을것 같은데? 자, 한번또 이벤트 기간 동안 열심히 모아봐야죠. 일단 주간 300개씩 구매가 가능하니까 한번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랍되는 이벤트 기간은 5월 4일 점검 전까지 드랍이 되고요. 이벤트 제작이 가능한 기간은 5월 1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누적 접속 시간으로 주는 그 열쇠도 5월 4일까지 하니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점 이용 가능 시간은 5월 11일 점검 전까지니까 그 전까지 다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